아,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서 계신 거죠? 가볼게요. 네. 야, 뭐야? 이게... 뭐, 무서워. 무서워. 서럽겠죠? 서럽겠야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패아베스트 다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넥스트페스트의 출시 예정작들 중에서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어둠이 짙은 후에 반려동물 가게라 약간 좀 쎄하죠? 메인화면도 약간 휑하니? 뭔가 귀여운 그래픽인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찝찝해요? 게임에 대해 한번 잠깐 볼까요? 1인 개발 했네요 어, 1인 개발 흥미롭습니다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스타트 아, 되게 어둡네요 무슨 고디 꽃집 같아요 펫샵이에요 식물도 팔긴 하지만 아음저일 때문에 왔는데요 조건은 전부 만족하시나요? 어, 그럴걸요? 다시 확인해볼게요 동물 돌봄이 급고 나 편집자고 하는거랑 비슷하네 동물 및 식물 알레르기 있으면 안됨 숙박이 가능해야 저 알레르기도 없고 숙박도 가능해요 아난 비염 오지는데 완벽하군요 당신이면 되겠어요 아 정말요? 제 배경조사 같은 거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상황이 급해서 깐깐하게 고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파보도 할수 있을 정도죠 나 욕하는 건가? 하루에 한 번씩 식물들에게 물을, 동물들에게 밥을 주면 돼요. 그 일만 다 끝내시면 나머지 시간은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대신 가게 안에만 있어주세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진짜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인데? 내가 원래 일주일 동안 버는 돈을 하루 만에 버는 거기도 하고 야, 그럼 무조건 하면 안 돼, 진짜. 이유가 있는 거야. 아,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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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 마리 그대로 적혀있는 것 같은데 어? 아래에 뭐라고 더 적혀있네? 반려동물들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 여기도 반려동물이라고 적혀있구나 좋다. 이제 애완동물이란 말은 안 쓰는 게 좋죠. 잘못된 표현이니까 이건 뭔뜻이랍 내가 봤을 때는 이방의 식물은 전부 건강해 보이네. 식물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다음 방을 확인해봐야겠어. 뭔가 포인트 앤 클릭 형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봐, 보기만 하면 되네. 이게 동물들 방인가? 동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케이지고 수조고 전부 다 비어있어. 어쩌면 아까 동물들이 부끄러움이 많다는 말이 이거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에? 이거 빠가살이에요? <웃음> 대체 빈 케이지에 밥을 어떻게 줘야 한다는 거지? 그건 내일 걱정해야겠다. 탈출한 거 아니야? 이 방은 비어있는 것 같네. 그냥 긴 복도잖아? 가운데 이 꽃병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저게 꽃병인가? 아 여기가 자는 곳인가봐. 침대보단 소파에더 가깝지만 게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불 끄는 스위치는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 불 끄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끄고 싶어도 못 끄겠다. 어쩌면 여기도 막 리모컨으로 불 끄는 스마트홈 같은 곳일지도 몰라. 솔직히 불이 되게 어두워서 잠에 드는 것도 쉽겠는데... 허스켈 제발 아무나 날 꺼내줘 어 벌써 아침이잖아 아직 졸린데 난 이상하다 어젯밤에 꿈을 꾼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 뭐어쩌겠어 그냥 일이나 해야지 뭘 해야했더라 식물들에 물주고 동물들한테 밥주고 아 그리고 불 끄지 않기 오, 드디어 포인트 앤 클릭 시작이군요 오이 책은 제목이 쌓일 곳에 적힌 게 없잖아 안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다빈 페이지야 뭔가를 적는 노트인가 봐 그냥 메모하려고 쓸 책치고는 되게 거창하게 두꺼운 표지네 와 진짜 어둡잖아 이상하다 시간이 그렇게 늦은 때가 아닐 텐데 폭풍이 오는 걸지도 몰라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도 돼서 다행이네 이 책장은 꽤 비어있네 여기 주인은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이 책들은 무슨 내용일까 이건 그냥 이상한 기호가 한가득이야. 하나도 못 읽겠어. 어쩌면 해독해야 하는 퍼즐책 같은 걸지도 몰라. 이누 그럼 자나? 잠에 들까요? 아니요. 아직 할 일을 안 했어요. 음 어제처럼 비어있네. 왜 오늘이라고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여기 김복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겨우 두 곳이랑만 이어져 있잖아. 운동은 되겠네. 물이 차있는 작은 유리병이야. 아니면 금붕어 수조려나?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그냥 장식일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 정도로 할 짓이 없어요. 돈 많은 분들은? 와 나도 돈좀 많아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그 심리가. 아무 의미 없는 걸 장식해놓곤 하지. 그런 짓을 할 만한 돈이랑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직도 동물들은 안보이네 물고기가 정말 작은거였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 수준은 꽤 크잖아 그래도 메모에는 동물들이 안보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지 그냥 먹이를 케이지랑 수조에 두고 어떻게 되나 봐야겠다 어? 먹이가 사라졌잖아? 뭔가가 먹은 모양이네 아무것도 안보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동물이 눈에 안보이더라도 아마 배가 고플거야 오오? 오오? 동물은 이게 다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찬장은 병으로 가득해. 전부 일반 동물먹이라고 큰 보라색 글씨로 적혀있어. 안에 든 액체도 보라색인데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최소한 냄새는 안 나네. 내가 먹으라고 있는 건 아닌가 봐. 동물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역시 먹는 것보단 마시는 게더 편하겠구나. 이 찬장은 잠겨있네.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아마 동물을 위한 장비겠지? 패샵비니까 만약 잠겨있다면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란 뜻이겠지. 그냥 둬야겠다. 이게 지금 탈출한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투명 상태인가봐요. 얘도 동물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물고기 어항 같은데? 얘얘안 줘가지고 난리 날것 같거든요? 약간 좀쎄한데 동물들한테 밥 주는 것보단 식물에 물 주는 게더 직관적이네. 식물은 최소한의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 까먹는 거 없게 해야 할일 목록을 다시 봐야겠다. 식물에 물 주는 곳 다섯 곳. 아 이게 숫자가 있네. 물은 충분하겠지? 너무 많이 줬나?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안 됐을지도 몰라. 제발 죽지 마렴 식물들아. 식물들 물다 줬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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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인지 벌써... 피곤하네...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나여기있어 이제 남은 힘이 많이 없어... 다시 해야겠다... 응? 내가 왜 카운터에 서있지? 잠깐 눈좀 붙이려고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 가게를 충분히 잘 봐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별일 아니었는걸요. 여기 급여예요. 아, 감사합니다. 허, 이거 되게 큰 돈인데. 혹시 있었을 불편에 대한 보상도 조금 넣어뒀답니다 불편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왜 아직도 서 계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음, 그럼 가볼게요. 당신의 술술을 제가 눈치 못챌것 같았나요? 보통 때라면 당신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발버둥치는 걸 가만히 뒀겠지만 당신의 고통을 즐겁게 할 시간마저 저에겐 없어요 놀건 뭐여? 이게 이게 끝이라고? 아니 너무 맛보기잖아요 아이뭐 물론 이상 보여주면은 체험판이라는 의미가 없고 그냥 본편으로 갈것 같기는 했어 어,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기는 한데 너무 짧잖아. 애프터 다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발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뭐지? 그냥 자보자 아직 잘 수는 없어 아이씨 그 이딴 거왜만들어서뒤질라고 잠깐 원래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지 않았나? 뭐야 이거! 잠깐만요! 새 게임이 아닌데요 이거? 아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보다 음 아직도 동물들은 안 보이네 물고기가 정말 작은 거였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수준은꽤 크잖아 그래도 메모에는 동물들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지. 그냥 먹이를 케이지랑 수조에 놓고 어떻게 되나 봐야겠다. 원래? 약간 달라졌는데? 복도가 사라졌어. 책을 다시 한번 볼까? 달라진거는 딱히 없네 복도가 사라진거 빼고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건가요? 어지간히 심심한 모양이군요 안타깝게도 전 지금 바쁩니다 와야 미친! 뭐냐고 이게! 와 되게 어둡네요 무슨 고어디 그 꽃집 같아요 뭔가 하신 말씀이 있나요? 만약 필요한 게 없으시면 들어오신 문으로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냥 저희 전에 본적 있지 않아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요 그래요 이상한 질문이었죠 죄송해요 하고싶은 말은 다 하셨나요? 도와줘... 아! 벌써 아침이잖아? 아직 졸린데 난... 내가 할 일이 뭐였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왜 여기 있는 거지? 뭔가를 해야했는데? 어? 아까.. 아까 제가 모르고 넘겼던게 아까 방금 본거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지 않나 이제? 어 뭐야! 먹이를 한 번에 다 줬어! 이번에도 한 번에 다 주나? 어어? 어 뭐야 바로 또 방으로 돌아왔어요? 점점 그 플레이 타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저기에 분명.. 아니다 그냥 그 생각은 어디 치워두자.. 뭐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 아직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낮잠이나 잘까? 아!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서 계신 거죠? 가볼게요 야~~ 뭐야 이게~~ 야 무서워 무서워 서른 깨쳐 서른 깨쳐 아 되게 어둡네요 펫샵이에요 식물도 팔긴 하지만 네?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벌써 아침이잖아 나왜 여기 있는 거지? 뭔가를 해야 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생겼어요! 어? 이 작은 상자는 뭐지? 전에 봤을 땐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잠깐, 전에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위에 숫자 비밀번호로 된 자물쇠가 있어 세자리수네 어디에 쓰는 걸까? 어, 아래에 뭐가 적혀있어 환경 설정에 집중해라 라고 적혀있네? 에? 총 10개의 점 중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이지? 샵. 입력이 가능해요. 세 자릿수. 세 글자? 어? 누구오? 아무 일도 아니라어여긴 일어... 어? 어디지? 됐다. 뭐야 나왜 전화기에 대고 말하고 있어? 누구세요? 그건 안중요 네가 해줘야 하는 일이. 어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치이, 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지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끊었다가 다시 걸어보실래요? 치이. 어? 이게 무슨... 나 갑자기... 치 안돼 왜 전화기가 갑자기 안된거지? 뭔가가 내 힘을 막고 있어 아 알겠다 이거 데모지 어야 똑같은 말했어 대박 너는 잠깐의 즐거움을 얻고 다시 네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하지만 네가 가도 네가 플레이를 그만둬도 나는 여전히 여기 갇혀있을거야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와. 아, 이게 진짜 데모의 끝이구나. 와, 이거. 대박이다. 야, 이제 그만두기밖에 없어. 와,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 너무 짧아요라고 말했는데 미쳤네. 진짜. <웃음>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와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거 정식 발매되면 무조건 산다네요 진짜 <웃음> 아 진짜 재밌어 자 오페샵 어, 애프터 다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오우씨 임팩트가 미쳤는데요 진짜? 아 어, 오늘 히쁨이랑 같이 끌어안고 자야지 어?